오늘부터 나를 양깍꿍이라고 불러줘. 양깍꿍의애정표을좀아 <웃음> 원래 고양이들이 애정 표현할 때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부적거리는 거, 그거 뭔지, 뭔지 아시죠? 야옹! 앉아봐! 앉아봐라! 야옹! 파도 앉아! 앉아! 이제 너는 나의 애정 표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군. n 기에 e 진.. 정하당안안 h e c yeah! 이상하네.. 애들, 우리 집 애들이 고양이를 먹면흥분하는 그런.. 성격을 받았나? 야옹! 야옹! 야옹! 야옹! 야옹, 야옹, 야옹, 야옹 어, 너는 왜 고양이의 급발진에 진정해~~~~~ 자식들아 이리 와 이리와! 이리와라냥 냐옹! 이리와! 야옹, 이리 야옹. 나를 피해서 다 도망친 거야? 야 니네 그렇다고 거기까지 도망칠... 필요가 있냐?